오! 오비키 고객님! 랜덤박스! 오! 와! 예쁘다! 오비키 고객님! 오비키 고객님! 어떤 게 들어있을지 궁금하다! 우와! 열어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같이 잘리는 거 아니지? 휴. 다행이다! 오. 이게 뭐야? 신기한 게 많이 들었네? 잠시 다 열어봐 오, 과연 뭐가 들어 있을지? 파란색 1등급부터 열어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우와! 바로바로 바로 이건 요요도대 요요도대? 우와! 오, 오! 이거 불빛도 난다! 어, 맞아 그거 불빛도 나와 신기하다! 와 불빛 최고다! 고마워 텔라야! 웰컴! 다음은 3등급 봉투를 열어볼게요 뭐가 들었지? 궁금한데 우와 느낌 좋아. 개구리 알들. 너가 만든 거야? 응 어, <웃음> 내가 만들었어. 우와, 재밌다. 우우우. <웃음> 재밌지요? <웃음> 다음 것도 뜯어 볼까? 뭐, 어떤 걸까요? 다음 거는. 우와. 이게 뭐지? 우와! 공룡 커피시 열쇠고리도 되나봐 잘 눌린다 조금 해서 갖고 놀기 좋겠다 맞아 그거 가방에도 걸수 있어 텔라 고마워 최고의 랜덤박스였어 이젠 내가 열어볼게 어, 또 열어볼거야? 텔라꺼는 설화가 만들어줬지 <웃음> 궁금하다 맞아 열어볼게 오와오 이거랑 오. 체크 리스트 이거? 또 이거 있어 오 어, 여기 4,5, Next 돼 있네 볼게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 오! 우와! 오,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우와! <웃음> 갖고 싶었어? <웃음> 다행이다! 와 wow, 이거 너무 재밌어! 땡스 호라! You're my best! <웃음> 베스트! 베스트 프렌드! 예스! Yes. 다음은 이점 열어볼게! 뭐가 들었을지? 우와! 우와, 젤리볼이다! 와우! <웃음> 내가 만든 거야. 오, 산건줄 알았어. 너무 좋아. <웃음> 다음도 열어볼게. 팬님들도 <웃음> 기대되죠? 오, 이거 뭐야? 오. 하얀색 파비시다. 근데 이거는 색깔이 없는 흰색 파비시야? 아니야. 이건 마법 파비시야. 마법 파비? 마법? 이걸 햇빛에 가져가면 색깔이 나온대오 진짜? 오 진짜? 신기하다. 해보자. 이제 보니까 진짜 색이 나오네. 오, 진짜야. 여긴 빨간색이야. 이쪽은 파란색. 와우, 정말 멋졌어. 고마워, 설아. 웰컴. <웃음> <Welcome. 웃음> 다음은 <느초래>. 내 차례. 내거는 <웃음> 비키가 만들어줬어. <웃음> 맞아. 내거엔 뭐가 들어있을지 기대해. <웃음> 열어봐야지. <웃음> 가있 써도 되죠? 안에 잘리는거 아니겠지? 우와 우와 이게 뭐지? 우와 우와 우와 되게 많이 무겁다 이거는 뭘까? 오체크리스트랑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은 수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이등을 먼저 뜯어봐야겠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뭔가 말랑이 같은 느낌이 나는데, 오, 우와 우와 포도송이다. 포도송이 말랑이잖아. 우와 오어 포도송이 말랑이 만져봐. 우와 오 이거 진짜 재밌다. 오 느낌 좋아. 우와 <웃음> 그거 만든 건데 좀잘안 돼. 그냥 그물망 빼 그래도 느낌좋지 어 진짜 만든거야? 우이 안에 슬라임이야? 오 느낌좋다 어 이렇게 빼서 만지는거 같겠다 오 재밌어 야광이야 신지어 우와 신기하다 고마워 아이 뭘 다음은 뭐가 들어 있을까요? 오? 우와 미끄리다 우와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안에 뭐 예쁜 거 있다 하트 신기해 오키님들한테도 비밀로 한 제품이 이거예요 불빛 나는 미끄리 어, 이게 불빛이나? 어? 어? 진짜 불빛 나네 우와 신기하다 어, 어, 예쁘다 빛나지? 아, 어, 너무 좋지요 마지막으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건 뭘까? 오. 오키님들 알고 계셔 저번에 같이 만들었거든. 아 어, 정말. 오, 어, 어, 반짝이다. 우와. 오. 우와, 이렇게 흘러내린다. 우와. 우와, 신기하다. 느낌도 신기해. 재밌는 만드기다. 나중에 나랑도 만들자 그래! 나랑도 만들어 그래 좋지요 이 안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해볼게요 텔라야 너도 해봐 너 것도 있어 어? 나는 없네 어.. 어 내가 몰랐어 괜찮아 괜찮아 너네 해 나 해볼게. 음 체크리스트. 백스러와 스텔라의 관계는 절친. 오케이. 음 주도 절교? 절교가 뭐야? 음 절교? 아 어, 절교는 이제 친구 안 한다는. 어 뭐야? 너 절교 에 체크했어? 절교가 뭐야? 응. 친구 안 한다는 건또너 절교에 체크했어? 에이이이게이니이절이가이이이줄이텔이가이못이네이너이한이이 음. 음. <웃음> <잘못했네. 웃음> 설아야 켈라가 장난이래 장난이래. <웃음> 맞아 장난이야. 아안 되겠다. 어, 가렸다 없어 이제. 이렇게 하 되지? 이제 나체안 했어. 응. 체안 했지. 나 어, 체크해볼게. <웃음> 재밌다 키키키키비키 체크리스트 오비키와 백설아의 관계는? 절친 중복체크 가능하니까 좋아함 사랑함 체크 완료 백설아 음. 비키야 스텔라 요 비키 우리 우정 영원하자 영원하자 좋아 오늘도 신 교환하기 대성공!